어, 오늘 일찍,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웃음> 하가다 아, 아홉 번째 강의 부지런,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 하가다 하가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노래를 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게 하가다다 우리가 지난 8강을 쭉 살펴왔는데 오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가다는 음, 뭔가 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듣는 훈련 우리가 8강에서 하가다 듣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수없이 들려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유대민족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교육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등장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또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학생 비율 또 경제정치의 영향력 이 수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민족과 비교가 안 되는 수치들이죠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1500, 뭐 1800만 수준으로 보는데 에, 그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그들이 인류 역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위상은 어, 정말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유대 민족의 그런 높은 위상의 근거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음, 연구 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를 정체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의 그 탁월한 위상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정체성 어, 그 정체성이 에, 유대 민족의 위상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i q 가 높은 건 절대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어떤 음, 환경이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 노력을 많이 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걸 어, 연구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의 순종 한 결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한신명기육장 그 7절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세 살부터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나라가 없이 2500년을 지냈는데도 어, 모두가 히브리어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기도를 어릴 때부터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해서 기도하도록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생각이 되는 그런 훈련 속에서 이런 유대민족의 탁월한 이상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실제로 교육학자들은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다 라는 근거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중지능을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고 다만 그 동일한 지능의 어떤 분야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 드러나게 되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지능이나 또는 어떤 재능의 차이는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상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어, 공간지능에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음악을 한번 듣고도 잘하는데 아무리 배워도 어, 음이 맞지 않는 분도 있는 걸 보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본의 요코미네 교육 소개한 영상을 보면 영, 3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에게 절대 음감이 있고 그 기간에 그 지능, 지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누구나 탁월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방송에서 소개한 걸 보면 모두에게 동일한 지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그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동일한 지능을 주신 그 지능 속에 어떤 분야를 드러내서 사용하신다는 차이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만 짐승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의 계주를 하고 있죠 단거리 선수들은 각자 자기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계주는 누가 좀 빨리 뛰고 누가 좀 늦게 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꼬리인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뛰나 늦게 뛰나 계주는 그전체 기록 마지막 기록이 전체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앞서가느냐 뒤서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각자 그 계주에 맞게 지능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과 유대인 교육 또 현재 교육에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서구 교육의 예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차이점에한 가지를 예로 듭니다 우리도 장점이 많은데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노력한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기쁨 또 교육의 어떤, 어, 그 능동성 그리고 교육의 창의성 이런 교육의 좋은 지표들이 낮다고 합니다 또 교육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건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느 민족도 어, 특히 어, 이 동유럽이 교육에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유럽 사람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열심히 두배세 배라고 하니까 뭐 교육 양도 두배세배 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 지표 중에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은 항상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 메소드 방법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동물농장 교육이라고 하는데 토끼는 수영을 할 수가 없죠 달리기는 잘하지만 우리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죠 수영은 잘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방법은 토끼에게 달리기를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영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주된 교육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달리기를 가르치는 게 주된 교육방법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걸잘하기를 원합니다.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또 우리 교육시스템은 모든 걸 잘해야만 그 사람의 지능이 높다고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죠 기회 대학에 입학할 기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기회를 주 그러나 사실은 이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토끼는 수영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해도 일정 수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토끼발로 그런데 그 수영을 하면서 근육통이 생겨서 달리기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그 뒤뜰거리는 걸음으로 달리기를 빨리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물갈개가 찢어져서 수영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은 그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지능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는가를 관찰하기보다 우리는 우리가 동물농장 교육 방법으로 모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교육 방법을 택했죠 유대인 교육을 흔히 쉐마 테필린 듣고 어, 듣는 교육인데 듣고 순종하는 교육인데 테필린을 테필린이라는 말씀 상자에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매일 들려주는 교육을 어릴 때 반복합니다. 어,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할때이 부지런히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깍다, 구멍을 뚫 구멍이 뚫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반복을 하면 어, 구멍이 뚫립니다. 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또 어, 강론하다라는 말은 나바르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 말해주고 또 입으로 말하도록 돕는 것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 이 단어 한 단어 하나, 하나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어, 그냥 읽어도 야 이건 뭐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손목에 베어라 그래서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표를 삼고 문설주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해라 어, 물론 뭐 때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앉아서 또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뭐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지만 심지어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니까 뭐. 온종일 해야 되지만 방법도 뭐 몸도 옷도 공간도 모든 걸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이 교육은 태필린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태필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다 우리가 8강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죠 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웃음> 내가 내 생일을 정한 적도 없고 내가 나의 성별을 정한 적도 없고 내가 나의 에, 부모를 정한 적도 없고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보내셨죠 하나님이 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에,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과 뜻이. 이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말씀을 들려줘서 그 말씀으로 생각의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죠. 구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구조를 잘 만들어놓으면 그 안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그 건물을 임대한 사람에 의해서 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될 겁니다 이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이걸 뭐 사무실로 쓰건 연구실로 쓰건 운동하는 곳으로 쓰건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에, 스스로 고민하면서 만들어내겠죠 건물 구조만 만들면 교육은 어,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해준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할수 있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희망이라는 단어로 희망을 마음에 품음으로 살아남아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된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은 환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조, 조정할 수 있죠. 어, 사람들이 진짜 경제적인 여유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여유 자체는 절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권력이나 명예 자체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나의 진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의 소원은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자유롭다는 확신이 있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좀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있으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옷을 살 때도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많은 자유를 누려보지만 어, 솔로몬의 왕의 위치에 올라와서 자유를 누려보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는 상태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의 자유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답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답다라는 말은 사람이란, 아담이란 말은 알렙, 담, 이 알렙, 베트, 멤이 알렙과 담이 합성한데 담은 원래 피거든요, 피.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는 뜻이에요. 그 피가 성경은 성령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답다는 건 하나님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 거죠 사람답다는 건하나님답다는 거고 하나님답다는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죠 그데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이미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죠 노아를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이삭과 야곱을 보고 또예서를 보고, 그리고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들을 보고, 모세를 보고 그 외에 사뭐 다윗, 수많은 인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고, 그리고 바울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공통적인 점은 환경과 상관없는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성경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어떻게 누리냐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감옥에 가도 자유를, 자유는 를자유못 뺏은 거죠 노예로 끌려갔지만 자유를 뺏을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주어진 상태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완벽한 자유를 누릴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도 많이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방법을 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 위상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부 양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부 양 공부 양이 많은 이유는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힘이 있는 거죠. 공부를 올바로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배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은 도구예요. 그걸 통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자유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주는 또 다른 억압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는 올바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올바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러면 모든 것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발견해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 자체가 보상입니다. 공부 자체는 내가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원리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거죠. 직장생활은 또 다른 공부입니다. 사회생활도 또 다른 공부고 결혼도 또 다른 공부예요. 자녀 양육도 또 다른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이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뱃속에 잉태된 걸 확실히 알아도 열 달이 지나야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뱃속에 있기 전에도 그 얼굴을 아시죠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아시죠? 창조주신이. 우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건물이 설계되기 전부터 어떻게 지어지 당연히 아시겠죠. 시간을 초월하실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건축 기간이 필요해요. 설계 도면만 막아지는 건물을 입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따로 있지 가 않아요. 공부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유대인들에게 잘 심어졌다는 점이 그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쁜 일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도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게임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그 게임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계단 올라가는 걸 그래서 어떤 그 위치에 도달하는 기쁨이 있어요 삶 전체가 공부라는, 공부라는 걸알때삶 전체는 기쁨입니다. 물론 고난이 따르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군대생활, 결혼생활, 자녀양육, 나이가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것도 다 공부니까. 그게 다 배우는 거니까. 교육의 기본은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에, 내게 주신 것 중에 무언가를 드러내실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워가는 겁니다. 일생 공부하는 거예요. 일생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 지능들이 하나하나 달란트 재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생 전체가 교육이고 교육 자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기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달란트 지능이 드러나기 위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이 완벽하게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의 도움이 필요해. 요 눈의 도움이 필요해요. 팔에도 도움.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불편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전체가 불편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계속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해주라고 있냐면, 칭찬과 격려. 계속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우리 속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지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우리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예술 분야의 창의성은 감탄을 많이 할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이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도 함께 자연스럽게 기뻐하죠 사소한 일에도 어, 울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어, 그러나 어린아이 수준에서 감탄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는 생각하는 수준에서 감탄 그 나이와 상관없이 삶 전체의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봐야 될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신비롭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걷고 있다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내가 밥 먹는다는 것. 내가 걸어가고 또 내가 밤이 되면 잠든다는 것. 또내게내 내 옆에 75억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삶이 온통 감격이죠. 매 순간이 감격이고 모든 사건이 감격이죠. 그렇게 우리가 감탄할 때. 그리고 창의력이 과학 분야에 개발될 때는 그 감탄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질 때 아하! 깨달아질 때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자꾸 깨달으려고 할때 환경과 상황, 조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서 깨달으려고 할때 과학 분야에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닫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익한 말 하기보다 아, 이 속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걸 같은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아하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했구나 아하 아하 이때 아주 어, 어려운 시기에 애굽의 위대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죠. 모든 분야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웃는 겁니다. 끝없이 웃는 겁니다. 끝없이 웃는 유머. 그게 모든 분야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최고의 방법. 기쁨이죠. 기쁨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쁨. 어, 출애국기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내것이오내 가족의 가족의 내 가축의 처, 모든 처음 난 그,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런. 그래. 가축 중에 특별히 소, 양을 이야기해요. 소를 잡고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여우 앞에 드릴 숫소 숫양 가져와라 그건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8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양은, 양을 잡으라는 건 양이 죽으면 내가 삽니다 양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양은 시력이 전혀 없어요 청력밖에 없어요 청력 사람은 듣는 존재인 걸 아는 게 양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내가 듣는 게 나예요. 내가 뭘 들었느냐가 나예요. 내가 말한 게내 귀에 들어오고 그게 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면 그걸 듣고 그게 나가 돼요. 모든 사람을 비난하면 그걸 듣고 그게 나예요. 남을 비난하는 게 남이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죠. 동시에 우리는 또 소입니다. 소. 소를 죽이면 내가 살죠. 그래서 소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소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소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소는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유대인 교육방법의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은 이 소를 잡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소는 위가 네개 있습니다 네, 개. 네 개의 네 위가 있죠 이네 개의 위 중에 첫 번째 위는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을 다 먹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될 때까지 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유로운 시간에 다시 그걸 입으로 토해내서 입에서 다시 그걸 어금니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위로 넘기고 마지막 네 번째 위가 사람과 똑같은 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화를 해서 이제 영양분이 소의 온몸에 공급되게 되는 네 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개의 위는 어,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와 똑같은 말이죠. 또이네 개의 위는 어, 예, 손목과 이마와 그리고 문설주와 그리고 집 밖의 문에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수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원리가 올바른 기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복하지 않고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는 부지런히 강론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이 가능한 요인이 무엇일까? 미스테리죠 사실은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우리는 반복에서 말하고 들었던 게 내게 저장되고 또 저장된 단어를 기초로밖에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하여 읍졸여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시편 30전 7 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모시고 환난 중에 내내 영을 아셨으며 우리는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어떤 창의성을 공급해주는 근거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여와의 인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는 확신 때문에 고난과 환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서 금, 곧 많은 순고보다더 사모할 것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있다 보면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의 인자심으로 하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의적이고 또 창조적인 능력, 은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에,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그 능력이 개발되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읊조리고 또 서로 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추어 놓은 지능들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